여정현의 미래연구 investinvalley.com 자율주행자동차로 국회 한바퀴 돌기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자동차로 국회를 한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율주행자동차가 출발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액션캡이고 가운데 에 있는 것은 라이다센스 그리고 오른쪽에는 포토센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왼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차량이 나타나 갑자기 차가 정차했습니다. 그게 다시 출발해였고자회전에서 국회 의원회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분이 하차를 요구하셔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횡단보도 앞에 잠시 정차했습니다. 네. 네 오른쪽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자동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아, 건너편에서 보행자가 나타났는데요,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것으로 다음 차선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시 출발합니다. 어, 한국에서는 편서풍이 때 있지만 특히 겨울에서는 북서풍이 많이 불고 여의도는 한강의 서울의 바람꼴이 어. 바람골이 주로 지나가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어, 많이 붑니다. 여의도를 지나가는 바람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서울시 전역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합니다. 네, 전방에 보행자는 아니고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자 차는 특별히 속도를 내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야광색 조끼를 입은 자율주행자 안전 요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앞으로 현대카드와 LG 유클리드 상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방에 공원식 횡단보도가 있는데 자율주행 상사는 정차하지 않고 계속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국회 본청과 태극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방에는 뭐 잠깐 와인이 들었다고 하는 혜택상도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굉장히 다른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광경은 호주나 뭐 뉴질랜드, 영국, 어,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자주 볼수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되게 왼쪽으로 추월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추월을 합니다. 네, 전방에 또 다른 보원식 차,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어, 자유주행정차가 크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빠른 속도로 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시행 횡단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도 그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에서 자회선을 하면은 국회도서관이 보입니다. 네, 국회도서관에서는 음 행사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관용차들이 정차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봄철이라서 국회 견학을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전방에 국회 도서관에 생수를 납품하는 트럭이 서 있는데요. 크게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어, 계속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전방에 횡단보도에 아무도 건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계속 직진하면, 뭐 YTN이나 MBC 등의 중계차량이 경찰곳과 국회의 숲이라고 하는 곳이 나타납니다 국회의 숲은 특히 어,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저녁시간에 산책할 에굉장에 좋은 곳입니다 네, 전방 교차로 에서 국회 본청 앞쪽으로 좌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방에 택시들이 지나가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방화 분신 사건이 증가해서 택시에 대한 보안 검문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 발전을 하는데요. 중앙선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한국인들이 오호주나 싱가폴, 이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말레이시아나 태국에서 운전할 때 핸들이 오른쪽, 오른쪽에 있, 있지만은 습관상 중앙선 넘어 오른쪽으로 좌회전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네, 예, 지금 거의 국회 본청 앞으로 다 도착했고, 자율주행 행사 진행 부스가 보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 제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